아,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개발원의홍성철 원장입니다. 음. 아, 일단 홍원장 TV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거에서 아, 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홍원장 TV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년 집행되는 아, 국가 R&D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국가 R&D 과제의 아, 개요로서 어, 활성화된 지가 지금 20년 차입니다. 정확히 99년도부터 정책 위반돼서 어, 과제에 대한 기획부터 어, 공고 접수를 받아서 진행되어 왔고 어, 3년 전에는 총 예산이 17조, 재작년에 18조, 올해 20조, 내년도는 한 22조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상조과학부, 사업통상자 안부 등 10개 주요 부처에서 연간 300개 이상 과제로 20조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원 분야는 수출, 수출 증대 지원 분야와 그 다음에 고용창출 증대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자금은 분기별 원리금 상환한 대출 자금은 대표자의 신용도와 담보 제공 능력까지고 이준에 끝나지만 은어 국가 R&D 과제는 신용등급이 좀 낮더라도 기술평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 서류 심사 한달 통과되면 현장평가 통과되면 대면평가 대면평가는 예전엔 전부 다 대전에서, 대전에서 했는데 지금은 여의도와 아 대전에서 두 군데서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7명, 6, 7명의 평가위원 앞에서 20분 발표, 20분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회사 소개와 기술개발, 개요, 그 다음에 사업의 비전, 사업성에 대해서 20분 설명을 드리고 평가위원분들의 20분 질문을 받아서 절대평가 60점 이상을 득하면은 어, 과제 선정이 되고요 또한 상대평가 고, 그 차수별 고득점 순으로 내려오는 아, 그런 상대평가를 통해서 어,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대면평가 종료 후 2주 이주 후에 그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 한 2주 안에 정부선자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가 대출자금은 2주면 결과가 나오지만은 국가 R&D 과제는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 또 하나 이 과제를 지원받아서 성공했다. 성공의 기준은 지원받은 금액의 3배수의 매출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개발과제 5억 지원 받았다. 그럼 2년 개발 끝나고 3년차 4년차 5년차 요 3개년간 5억씩 해서 3배수 1 5억만 나오면 은 아, 성공과제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이과제 신청할 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가산점은 아, 제가 볼때 적용분야가 한 15가지 되는데요 아마 과제 성공과제로 인정받은 것에 대한 가산점은 가장 클 겁니다 기타 벤처 1점 이노비즈 인증 1점 부설연구소 설립 2점 등등만 15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 성공과제 기판한정된 부분에 재신청 기업은 아, 그 가산점은 가장 아, 높은 점수를 얻고 간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구매를 안해줘서 결국은 매출이 안 나왔을 경우에 여튼는 성실실패라 해서 드인 자금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그러나 불성실실패 개발을 한다 해서 국채까지 정부도 지원을 받아 놓고 개발을 안하고 엉뚱한 대로 자금을 유용했을 경우에 아, 전액 환수당하고 1년 그 정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1년 내지는 3년간 국채과제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항으로 어 국가 R&D 과제의 종류를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비 R&D, 뭐 카드로 국제자, 기타 뭐, 프로, 아,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 디자인 부분에 뭐 2천 5 0 3천 이 정도 지원받는 금액 또뭐 중요하지만 은한 1억 부터 80억 까지 아,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기술개발 아,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소기업의 오늘 입장에서는 확실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는 불확실한데 그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 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장비, 원부작의 구입비, 또 제품 나왔을 때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 이 비용은 확실한 비용이 들어가고 결과는 불확실하다 보니까 대부분 개발에 참여 또는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럼 그 기술개발 내용이 뭐냐? 사업계에 서로 제출해라. 이걸 보고 판단해서 자금을 드리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과제가 아 일반 네 창업 7년차 미만을 창업기업으로서 1,2,2,3번 지원받으면 은 R&D 졸업전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 혁신중소기업 한 5,6억 그 다음에 고성장기업 2,30억 그 다음에 글로벌기업 4,50억. 마지막 월드 클래스 300이라는 7,80억짜리 자금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과제 하나를 수행한다 해서 단타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과정관리를 잘 하셔서 연구노트 작성, 그 다음에 어 성과에 대한 레포트와 중간 보고서 대기 재무 처리의 중요성 요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성과 성공과제로 판정되면은 단계적으로 큰 자금들을 어, 이런 프로세스를 해서 자금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 1억을 받았던, 5억을 받았던, 10억을 받았던 쓰는 계정은 R&D의 지출 계정은 비목별 사업명세표에 있는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면 평가 때, 어, 비목별 사업 명세표에 대해서 인건비분의 과다 부분, 그 다음에 원부자재, 장비, 설비 부분의 과다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갈 겁니다. R&D 과제는 기획 단계부터 신제품 만든 단계까지이기 때문에 양산, 체조비용은 절대 아닙니다. 뭐, 일정의 뭐, 금융비나 이런 쪽으로는 뭐, 상관없지만은, 대기 모 어떤 뭐, 금융제작 훈련생, 권위기, 지안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 R&D 과제는 세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 중에 하나가 어, 기술개발력의 인건비 약 40에서 45% 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기자재 장비 원부자재 구입비 이것도 한 40에서 45%고요 나머지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이라 가지고 국내외 출장비 그 다음에 회의비 문구류 야근식대 그 다음에, 뭐, 인증비용, 그 다음에 기술임 치료, 그 다음에 회계처리비용 등등으로 정리해 나갔는데 여기 전체금액의 10% 내외입니다. 그런 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책과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차수에 말씀드릴, 그, 구매 조건, 뭐,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와, 그 다음 차수에, 수술기업기술개발 과제 쪽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어 과제로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연간 어 이렇게 표에 있듯이 과제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년 거의 매월 똑같은 차수에 진행되는 과제들 내용들입니다. 거의 뭐 변동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가 R&D 과제 그 20조에 대한 예산은 어, 국민 혈세가 60%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삼성, LG, 현대 등등으로부터 어, 각출 받은 금액이 한 4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여기 미래창조과학부, 여기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등 앞으로 많은 부채별 과제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아주 액기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중소기업진영개발원은 어, 연간 한 100개 정도의 회사에 R&D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출액 규모는 로 평균 100억대입니다. 많게는 뭐 890억, 870억, 460억, 2,300억 대 그럼 뭐대 7,80억, 4,50억, 2,30억 또는 7,8억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 자체적으로 진행했다가, 두세 번 떨어진 뒤 아주 포기하고 있다가, 주위에서, 어, R&D 과제, R&D 과지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턴치로 저희한테 맡기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무슨 과제가 있는지, 그럼 설사 알았다도 그 전담회에서 사업계 작성할 직원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채용하는 연봉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부담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 평가 기준에 많이 미흡되는 사업계에서 작성에 대해서 어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 저희 쪽에 맡기는 사례가 아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쪽에 부로셔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가 R&D 과제만 가지고 이 정도 인적 맨파워와 그다음에 이 정도 시설을 갖춘데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 R&D 과제는 절대 신뢰와 절대 실력으로 중소기업의 그 어려운 중소기업에 훌륭한 파트너가 돼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 잘못된 방안가이는좀안 좋은 일이죠. 저희는 국가 R&D 과제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른 일반 회사가 벤처인증, 이노비지 인증, 부설연구소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R&D는 썩으로 가는데 그냥 자신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일체 모든 인증 업무에 컨설팅을 안합니다. 오로지 국가 R&D 과제만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원장 TV를 통해서 각 과제별 심층 분석을 해서 압축되고 요약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크게 도움될 겁니다. 직접 하셔도 좋고, 저희 통해서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가성비, 가용비를 따져보십시오. 저희는 적극적으로, 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하시던, 저희 통하던, 국가에서 기술 개발 자금을 주는 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